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2022년 호랑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타이포그래피라고 해야 될까요? 네, 글자를 이용해서 재미난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도 이 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뭔가 글자 디자인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선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좀 글자를 두툼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각각 하나하나 나눠서 2022년 정말 시간 빨리 가네요 2022년이구요 그리고 호랑이 해잖아요 음, 아쉽게도 한글은 이 받침 구조 때문에 타이포그래피로 이제 그림처럼 그리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데 영어 알파벳을 이용해서 타이거죠? 영어 알파벳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일부러 지금 글자를 하나하나 모델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쓰고 있습니다 음, T자를 조금 잘라서 이 타이거라고 하는 알파벳 모양을 이용해서 약간 사자처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비율기도 살짝 바꿔주고 크기랑 높이를 키워서 색깔을 좀더 호랑이처럼 바꿔볼까요? 3d 프린터로 뽑았을 때 얘네가 이제 하나의 모양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글자를 하나하나 만든 다음에 이제 서로 겹치게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턱을 줘서 턱을 줘서 핸드폰 거치를 할수 있게 턱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높이를 똑같이 하게 되면 모델링을 출력했을때 글자가 도드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글자를 이제 잘 도드라져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높이를 좀 제각각으로 서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얘를 이제 세울 거 잖아요 세워서 바닥에 바닥에 닿는 면들은 1차적으로 같이 해야 될 되거든요 i 자 때문에 자를 이렇게 해서 2020년 타이거 여러 색 체크. 자, 상, 지금 이렇게 모델링은 요 누운 상태 요 그대로 출력을 할 예정이고요. 모양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세워서 글자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요 상태로 여기다 이제 핸드폰을 거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